고덕이들 안녕 뭐야 외국인사에 뭔데? 아 오늘의 주제가 바로 무서운 애니메이션이잖아 무서운 애니메이션? 영화가 누가? 아니라? 응강아 혹시 응? 너는 무서운 애니메이션 본적 있어? 응 없어 아무래도 국내 애니메이션은 저 연령층이나 전체 연령가로 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무서운 애니메이션은 보편적이지 않지. 맞아 맞아. 그래서 나도 돈 주고 다운 받아봤단 말이야 인터넷으로. 음.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호러 애니메이션도 주옥끝은 스토리야, 서스펜스로 무장한 명작들이 정말 정말 많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다코 추천 무섭고 재밌는 애니메이션 랭킹. 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가 더 무서워. <웃음> 개담은 2001년부터 후지 TV를 통해 방영되었던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학교 개담은 사실 앞서 개봉한 동명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애니메이션화된 케이스인데요. 스토리 역시 영화와 마찬가지로 악령의 봉인이 풀리면서 구교사에 들어선 학생들이 온갖 신령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에피소드도 무겁고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기 때문에. 성인들도 제법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지옥소녀는 2005년 스튜디오 딘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2017년 7월 4기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지옥소녀의 기본 골자는 현대를 배경으로 타인에게 원한을 푸는 인간이 지옥소녀 엠마이에게 지옥통신으로 의뢰하여 대상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선생 누베는 1996년 4월 13일 토웨이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인 누베는 영적인 힘을 품은 귀신의 손을 가진 교사입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어둠의 자식들로부터 자신들의 학생과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오컬트 호르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상당히 유머가 넘치는 작품인데요. 무서운 것이 싫은 시청자라 하더라도, 이 작품은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장점입니다. 개담 레스토랑은 2009년 10월 13일에 첫 방영된 토에이사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코러를 소재로 하였지만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방영 당시 시청률 5%의 준수한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괴담 레스토랑은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학교 괴담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의 시선에 포커스를 맞춘 작품이다 보니 성인 관객들이 보기에는 좀 가벼울 수 있겠네요. 너무나도 유명한 호러 만화계의 대부 이토준지 원작 만화 공포의 물고기가 애니메이션화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너무나도 심플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계발을 달고 해변으로 상륙한 물고기들이 지상을 뒤덮게 됩니다. 부패가스를 내뿜는 물고기들로 지상은 그야말로 아포칼립스 상태.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명확한 해답 하나 없는 가운데 사람마저도 걸어다니는 물고기의 영향을 받아 끔찍한 몰골이 되어 부패가스를 뿜어대기 시작합니다. 호러마나 대부의 작품답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공포 요소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공포의 물고기의 관람 포인트는 안전지대의 붕괴에서 오는 공포와 절망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안전지대란 단순히 심해의 포식자가 지상을 침범하면서 오는 공포일 수도 있지만 인간 사회를 보호하고 유지하던 사람의 규율과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전지대가 붕괴되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추악한 본성이야말로 이토준지가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공포가 아닌가 합니다. 공포의 물고기는 단순히 무서운 작품을 넘어서 높은 완성도와 심도 있는 주제의식을 내포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호러가 질린 관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수 있겠네요. 음, 어렸을 때라면 이런 이미지를 절대 못볼것 같은데 어 이제 조금 흥미가 끌리는 작품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은고다고장애이야 예원 예술대학교 조양익 교수님을 저희가 또 모셔왔습니다. 조양익 교수님 이리 오세요. 나와봐. 그렇게 만나실 수도 있어. 나오. 어, 많이 보셨나 봐. <웃음> 그러면 그 항목 중에 애니메이션 본거 있어요? 네, 한편 있습니다. 응. 원래 공포 만화가 굉장히 많은데 애니메이션까지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그렇지. 좋아하는 애니메 공포 만화는 많지만 애니메이션 된게 없어가지고 어그 중에서 제가 이토준지 왕팬인데 <웃음> 이토준지. 네, 아 그래서 공포의 물고기는 제가 봤습니다. 만화 편과 조금은 다른데요. 네. 먼저 코믹스에서의 남녀 아 주인공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 응? 네. 음 그리고 그 원작 코믹스에서 상어는 그냥 지나가는 생선, 무선 생선 한 마리인데, 응. 여기서는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음. 뭐 그런 꽃 빼놓고는 원작의 무서움이라든지 그런 질감도 굉장히 잘 살렸기 음. 때문에, 그리고 이토준지 작품들이 애니메이션에게 유일한 게 바로 저작품입니다. 어. 그래서 이토준지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애니메이션으로 꼽히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꼽는 호러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이게 추천 하나 해줄 수 있나요? 예호로도 네, 기준을 어떻게냐면 사람들 좀 이제 갈리는데요. 저는 간츠라는 애니메이션이 충분히 호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간츠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간츠는 이 원작 만화가 있고 그게 과거에 TV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그 TV 애니메이션은 그 간츠의 원작 느낌을 제대로 못 살려가지고 많이 먹고 아는 거거든요. 하지만 2016년에 나온 간츠 오라는 그 3D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간치 팬들이꼭 봐야 필견해야 할 어, 그런 애니메이션을 꼭보서 굉장히 호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2016년 베니스 비경쟁부분까지 초청돼가 가지고 방송까지 됐다고 합니다. 오간츠 오!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럼 또 오늘 또 우리 교수님 덕분에 또 추천도 받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고다이들즐겁 하면서 기다리시오~ <웃음> <야>, 이 손보드로 <성분으로. 웃음> 제가 원래 SF 매니아 지 않습니까? 응. SF 매니아인데 어아라레가 사실 로봇거든요 <웃음> 그래서 저는